니거야가서어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가서 니가 가서 니가 나가서 니여 나가서 니가 냠 니가 니다너가서 니가 나 귀엽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윙크하면서 12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명지 전문대학 아무도 안온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명지 전문대학 장작 뮤지컬 뮤싱 많이 보러 오세요 12월 14일부터 17일 명지전문대 본관 9층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졸업공연 벚꽃동산을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아 이게 정상이라고. 아, 그래? 나 지금 이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아프다고 그러잖아, 지금.